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 약속한 시간이 7시 30분이었는데요. 그 방송 지금 송출 문제 때문에 네, 약간 시간이 좀 지체돼서 늦게 만났지만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만났지만 더욱 반가운 <웃음> 표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극장, 월간 읽는 극장 네 1회 자리에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웃음> 네, 이 읽는 극장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 대학로의 아르코 예술 극장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4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이 극장을 다방면으로 네, 우리가 그냥 공연만 보고 많은 공간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으로 어,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그 이런저런 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읽는 극장은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네, 이렇게, 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만나 뵐 텐데요. 어, 막 늦게 시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경험 없이 읽은, 읽는 극장은 뭐고, 막, 이런, <웃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 어, 약간 지금 좀, 어, 흥분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간 읽는 극장을 오늘 자리를 진행할 사람이고요 문학평론 쓰는 양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웃음> 오늘 읽는 극장은 나는 작가입니다 라는 주제에 맞춰서 네, 두 분의 작가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어, 제 옆으로 이제 두 분의 작가님이 계십니다.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맨 끝에 앉아 계신 김비 작가님인데요. 직접 네,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와. <웃음> 네. 그리고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웃음> 오늘 이렇게 저세 사람 왜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웃음> 다들.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 어, 3월에 물고기로 죽기라는 연극이 진행이 됐었어요 장한의 화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직접 쓰신 네, 김비 작가님 오늘 모셨고 그리고 그 작품을 즐겁게 보신 네, 보고 나서 이제 어, 김현 작가님 모셔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 우리네 삶, 우리 도대체 <웃음> 뭐 하면서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 그대로 작가다라고 음. 이제 막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작가의 삶 도대체 무엇인가? 작가 뭘까? 뭐 이런 네, 얘기를 오늘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고기로 죽기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즐겁게 나눠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마 두분 작가 선생님이 더 얘기를 많이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김비 작가님 직접 이 작품을 만드는 데 함께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혹은 요즘에 공연 이제 끝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음. 네. 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음. 청소를 음. <웃음> 청소를 해야 했고요. 네. 제가 빌린 <웃음> 집이, 네, 집이 음. 양산입니다. 그래서 음. 서울에 공연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음. 3주 동안 음. 집을 비워서요. 음. 그래서 어, 가서 청소를 좀 해야 했고요. 음. 그리고 음, 어, 집 청소와 함께 음. 또 마음의 청소도 음. 얹힌 것들을 좀 다독이느라고 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그 공연을 직접 뭐 쓰시기도 하고. 네. 등장하시기도 하셨고. <웃음> 그 원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음. 다 끝났으니까. 에헤이. 스포일러가 이제, 스포일러가. 네, 네. 너무 많천하에 제가 또 <웃음> 네. 나와, 나오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웃음> 해버렸는데. 어, 어떠셨,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네. 아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김일란 감독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웃음> 네. 예. 네. 김일란 감독님을 2000년대 초반에 네 제가 처음 뵀습니다 음. 그때 그~ 성전 환자 특별법을 음. 만들려는 움직임이 음. 국회 내에서 있었는데 그때 실태조사를 하시느라고 음.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음.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만나 뵀었고요 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음~ 정말 오랜만에 음. 네 그~ 강연 자리에서 뵀었죠 음. 그래서. 어, 또 저는 너무 반가우니까 음. 감독님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그, 그 영화를 너무 제가 음. 잘 음. 봤었기 때문에 음. 어, 두개의 문과 그리고 음. 공동 정범 음. 그 음. 영화를 너무 가슴 깊이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좋게 봤었기 때문에 감독님 언제 한번 우리 놀러 오세요 이렇게 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 놀러 오신다고 네. 하고 네. 이제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분 두 분을 음. 같이 가도 되느냐라고 음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 오케이다. 음. 그래서 음. 세 분이 이제 오셨고, 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이, <웃음> <웃음> 친구분이시기는 하지만, 음. 이제, 다른 목적도 같이 음, 이제 아, 아, 가지고 계셨던 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정은영 연출님과 그리고 밖에서 지금 <웃음> <이> 스튜디오 밖에 <웃음> 네, 네, 기획을, 네. 기획을 하셨던 네. 우지영 PD님이 같이 음, 오셨, 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음. 제게 그 성소수자의 노년에 음. 대한 기록을 좀 음, 했으면 좋겠다, 음. 같이 했으면 음. 좋겠다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고 음. 성소수자 제가 이제 50 하나가 됐으니까 음. 성소시자로 꽤 오래 살아왔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생각들이 또 떠오르기도 했고, 음. 삶이라는 것, 어, 성소시자라는 것, 음. 남자, 여자라는 것, 그 음.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음.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은 또 다른 거니까, 음. 그래서 연극, 연극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연극이기는 하지만 그 작가님을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음. 생각하셔라. 음. 아, 그리고 이게 일종의 강연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아, 하셨어요. 그한 그러니까 아, 그 마디에 사실 음. 좀확 아, 네, 몸이 가셨군요. 몸이 네, 몸이 아, 갔다기보다 음. 이 연극에 대한 그 어려움이 음, 이제 좀 음. 벽이 이렇게 확 무너졌죠. 아, 아, 아. 이제 강연은 제가 몇 차례 이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음. 들려드리느라고 음. 강연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가 음. <웃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 아. 그게 작년 5월 말쯤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쭉 오늘에 이르게 된 맞습니다 네, 비긴스를 들었네요. 네. <웃음> 김현 작가님 네. 어떠셨어요? 그 작품 보셨나요? 네, 작품을 봤고요. 저는 그 정보, 뭐 스포일러도 마찬가지고 응, 응. 어떤 정보도 없이 가서 봤어요. 아, 근데 어. 제가 유일하게 정보를 들었던 것은 옆에 이제 양경원 평론가가 이게 되게 눈물 빵극이라고 하는 <웃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진짜 오해 <오래> 열했거든요 <웃음> 저 완전 <웃음> 엄청 눈물을 쏟게 하는 그 극인가 보다 라고 <웃음> 그것만 듣고 딱 갔는데 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되게 달랐어요 음. 저는 조금 더 극화되어 있는 뭔가 네. 등장물이 나오고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어, 어. 뭐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어 여러분들 지금은 아닌데 끝나면 울걸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고 <웃음> 아니 이 사람들 보게 아, 이럴 게 이러 정도로 강하게 음.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고? 음, 음.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음. 아, 그래, 눈물방귀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음. 어디 한번 봐야지. 나도 우나 안 우나? 이랬는데 어, 어. 실제로 다 끝나고 났더니 음.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음. 그래서 저는 김비 작가님이 실제로 출연하는 거는 음. 등장하는 건 몰랐는데 음. 근데 극을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첫 그, 원래 그, 배우님들이 했던 대사를 나는 사람입니다. 어, 딱 그걸 하는데 네. 그때 터지는 거예요. 음, 그 약간 음, 음, 음. 뭔가 이 픽션하고 논픽션 이런 게 음, 겹쳐지기도 네. 하고, 뭔가 대극이었는데 다큐로 막 네. 돼버리기도 음, 하고 이러, 음, 이러니까 음. 그때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음,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이제 극 얘기하면서 두루 얘기할 거지만, 음. 배우님들 연기가 맞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네. 멋있었어요. 어, 너무 네. 멋졌어요. 아, 멋있었고 에이. 저는 그 살다봉. <웃음> 네. 저는 네. 맨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음.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음. 황순미 배우님이 이렇게 계속 달리기 하면서 음. 대사를 음. 하다가 네. 계속하고 이렇게 딱그 음. 무대에 누우셨는데 음. 이 가슴 이렇게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 게제 음. 눈앞에 이때, 다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음. 그 장면 그~ 음, 계속 음,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사하고 했던 장면이 되게 잊히지 않고 계속 좀오에 음, 음. 남았던 음. 네 그랬어요 더 인상적인 장면도 되게 많이 많은데 음. 그건 차차 얘기를 저도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음. 열번 그~ 뭐~ 관객 관객석 안에 네.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음. 모르게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음. 열번 그~ 그걸 음.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음. 근데 그때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음. 그, 그 황수민 배우님이 뛸때 뛸 음. 가슴이 저도 굉장히 그렇죠. 복, 음. 벅차오르는 음. 그런 느낌을 매번 음. 느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배우님들이 그만큼 그쵸. 그 대사도 음. 그렇고 그리고 몸짓을 또 하시면서 또 대사를 음. 예, 감정을 실어서 또 해야 됐다는 건 쉽지 않은 음. 일이었는데 그걸 너무 음. 잘해 해 주셔서 맞아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음. 감동을 좀제 음. 아, 연극이지만 <웃음> <웃음>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네. 창피하지만 항상 <웃음> 네. 그제 연극이지만 네. 어, 되게 아... 정말 그쵸.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음. 생각을 아이고 제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그걸 누구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배우님의 그 연기가 네. 정말 너무 네. 아름답게 음. 느껴졌습니다 맞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키라라, 음. 네, 맞아. 키라라 맞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음. 아 정말 저희들끼리는 천재 뮤지션이라고, <웃음> <웃음> AKA 천재 뮤지션이라고 네. 부르는데 정말 그 적재 적소에. 네. 네. 아주 멋진 음악을 맞아요. 만들어주셨고, 음. 그분의 닉네임이, 어, 울면서 춤추는 음. 노래를 만드는 음. 분으로 알려졌거든요. 음. 음악을 만드는 분으로 음. 알려졌기 때문에, 음,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어, 어깨가 들썩이는 음. 그런, 음. 음. <웃음> 그런 느낌. 그런 음. 느낌? 네. 약간, 이게 오늘 이제 그, 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음. 있을 텐데 방송을 음. 물론 연극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음. 못 보시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 그게 서 <웃음> 저희가 <웃음> 얘기하는 게 어떤 장면이 이 어, 저렇게 좋다 그러고 음. 어떻게 연기를 하셨길래 저렇게 얘기하실까 어떤 음. 음악이길래 키라라의 음. 음악이 음.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음. 그 키라라 아, 뮤지션 음악가 아, 님의 인스타에서 음. 그 음, 자주, 들으신다. 예, 라인 방송을 하시고, 응.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3일에 응. 그, 온라인으로 라인 음, 방송을 내 네, 아. 공연을 하시는 것으로 음, 알고 음, 있습니다. 음, 음.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만한. 예, 네. 음. 음. 와, 근데 그, 뭐랄까요? 이, 뭘까? 사실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음. 공연에서 확 나왔을 때, 이거 되게 소박한 문장일 수도 있고. 맞아요. 별거 아닌 문장일 수도 있는데, 음. 왜그 문장을 듣는데 다들 뭔가 음. <웃음> 확이 올라오는 게 뭐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웃음> 들기도 하고. 음. 음. 김현 선생님 혹시 보고 나서 음. 뭐 떠올랐던 뭐 누군가 내지는 네. 뭐 김비 서님한테 궁금했던 거, 뭐 이런 음. 게 있으셨어요? 음, 음, 음. 어떠세요? 저는 음. 보고 저를 떠올렸어요. 음. 그러니까 음. 보자마자 누, 누구 음. 다른 음. 상대가 아니라 나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음, 나의 음. 어떤 삶의 어떤 지나온 어, 지나온 것들. 내 어, 삶의 어떤 어, 어, 것들도 막 떠올리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의 음, 그 어린 시절과 내가 겪었던 청소년기와 음, 이런 것들. 음, 되게 쑥 스쳐가 가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 스스로 되게 그 험난함을 잘 음. 건너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김비 작가님도 음. 음, 그걸 잘 건너온 듯한 느낌? 이런 게 음, 되게 음, 힘듦도 있었겠지만, 음. 이제야 돌이켜보면 그걸 되게 잘 넘어와서 음, 글도 음. 쓰고, 뭐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음. 딱 그걸 합쳐서 보게 되더라고요. 음, 음, 나의 어. 삶과 저희 작가가 구현해 낸 어떤 저 안에서의 삶과 음, 이런 것좀 딱히 붙여가도 생각도 하게 되고, 음.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가족도 음.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웃음> 음. 사랑하는 사람에 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도 오랫동안 만나는 음.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음. 또딱 나의 삶이 지나고 나니까 음. 내 곁에서 나의 삶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준 음. 어떤 음. 그 짝꿍도 생각이 나고 음. 두루두루 좀 생각이 났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그, 진짜 딱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균비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데, 근데 사실은 내 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응, 이 생각이 응.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 움직이고, 맞아요. 어, 아마 이 공연을 만드신 분들도 참여하면서, 응, 응, 응. 사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길을 응, 걸어왔는지? 이런 응,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그죠. 함께 응. 하시다 보니 다들 응. 눈물을, <웃음> <웃음> 눈물바람과 함께.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막, 징징대는 그런 눈물은 맞아요. 아니고 예.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예, 이게 딱 예, 끝나고 예, 나는데 예. 왜 감격스러울까 이, 음. 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나의 삶을 어떻게든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생각이 그, 드는 아, 거예요. 아, 한 아, 70분이 음, 음, 음. 딱 그렇게 관통하고 지나가서 음. 괜히 내 삶에 대한 감격도 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게 통했고 연결되었구나?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그 성소수자, 어, 이걸 그냥 성소수자라는 음. 프레임 안에 넣으면 어, 굉장히 협소한 것이 되지만, 음, 음. 사실 우리가 그하,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많다고 생각을 네, 네.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이 사회가 아직 음. 성소수자를 사람이 아니라 성소수자로 음, 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말한 마디는 음, 아주 간단한 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음, 말이지만 음, 음, 성소수자에게는 아, 내가 정말 사람.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음.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나? 음. 아, 나는 사람이 맞나? 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이 맞나? 라는 음.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음. 음, 그 선언, 그리고 마지막 그 제가 올라가서 하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음. 그말 한마디는, 음, 이 사회에 제가 뭐 대단한 음, 음, 사람은 음, 아닙니다만 성소수자로 나이를 든 사람으로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성소수자 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어서 음, 음. 여러 가지 굴곡을 거쳐서 헤엄쳐서 음. 제 길을 찾아온 사람으로서 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고 음. 그리고 어, 제발 이제 그만 음, <웃음> 성소수자 음, 성소수자 음, 문제를 음. 아주 특별한 무엇, 무엇으로 무엇 음, 음. 소수의 무엇으로 음. 기다려 조용히 해, 이런 거 말고 음, 사람의 음, 가치 음, 저들과 음.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음. 걸좀 배우는 기회로 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음. 그 간단한 문장을 음. 쓰면서 좀 저도 음. 음, 이 문장이지라고 음, 좀 어. 생각을 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또 이게 뭔가 시대 시국과 음, 되게 음. 잘 아, 맞아 떨어졌다는 네. 생각이 음. 드는 게 물론 이게 김비 선생님이 되게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극이긴 한데, 네. 한데 사실 그런 어떤 성소수자나 젠더에 이렇게 음. 그 구획을 치지 않아도 음, 음. 되게 폭넓게 볼수 있는 음. 다양한 음. 이슈들을 가지고 음. 생각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극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유. 너무 인간을 사람으로 먼저 생각하고 아유. 그 위에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존재하는 아유. 것인데 아유. 너무 인간을 처음부터 불변의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항상 어, 이, 이 몸이라는 것이 음. 애초에 그 성별이라는 것이 정말 고정된 게 음. 맞나 음. 혼재될 수 없는 음. 것인가 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음. 분명히 혼재될 수 있고 음. 얼마든지 바꾸고 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그런, 뭐, 보신 그런 음. 대사나 그런 이야기들을 적을 음. 수 있게 됐던 음. 것 같습니다. 그죠? 궁금했던 게 하나 음. 있어요. 음.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그, 뭐죠? 터미널로 이렇게 네. 어, 어, 여행 다셨다는게 어, 그래. 그게 이렇게 사진이 네. 이렇게 네. 보여주면서 음. 내가 다 때려치고 뭔가 집차였나요? 집차. 집차를 끌고 <웃음> 네.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 이러면서 터미널을 돌아다니는데 네. 그게 너무 상징적이라 생각이 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음. 막 그게 되게 이렇게 이런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김비 선생님의 어떤 삶 과도 되게 뭔가 떠남과 다시 다시 오문과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엮여 들어가지고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물론 여행을 간 터미널로만 여행 다닌 이유와 그것도 그게 삽입했던 이유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아그 터미널 제가 원래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음. 사진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제. 그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음.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 음. 삶이라는 음. 것에 삶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 맞는 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사진 찍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위 말해 관광지 같은 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웃음> 느낌이 안 오네요. <웃음> 네네. 우는구나, 사진, 네, <웃음>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 별로 들질 오.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터미널에 들어갔는데 네. 그 터미널이 정말 다른 거예요. 음.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말고 음. 시외버스 터미널만 시외버스. 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과 그리고 그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면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나와서 맞아요. 앉아 계세요. 네네.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의를 하시는 건지 어. 그렇게 한참 동안 어. 앉아 계시는 걸 음. 정말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그 터미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음 어떤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음.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 공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고 네, 어딘가로 네, 떠날 맞아요. 사람이고 네, 네, 도착을 한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뭐 연극에서도 제가 그 대사에 적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제 불편함이나 어떤 음. 힘겨움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음.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어, 어, 어, 어. 예, 예. 너무 행복했고요. 음. 가끔가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 <웃음> 어디 처자냐고 <찾았냐고 그렇게> 아. <웃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고장 사람인가. 어, 어, 네네.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 그. 그 눈에 잘안 띄게 음. 이제 좀 옷을 입는 편이라서 음.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이렇게 직찍 음. 끌고 음. 가서 사진을 찍거든요. 한, 한참 음.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시는 것 음. 같아요. 음. 아유, 아닙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이렇게 음. 얘기하면 그 별것 아닌 대화들이 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 정말 별것 아닌 대화들인데 음. 어, 내가 그냥 편안한 존재로 이 안에 똑같은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아. 그런 감동을 네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보스터미널을 터미널을 전국에 걸 찾아본 게한 330개 정도 됐고요. 그, 그리고 제가 찍은 게한 16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60개, 17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끝내고 싶었는데, 음. <웃음> <웃음> 그, 그, 끝내고 싶었는데, 끝내지를 못했고. 아, 아, 아, 계속 지금 요즘에도 다니고 계세야되는못 음. 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네. 그, 그 카메라를 정말 오랜만에 음. 어,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하나. 지금 디지털이죠. 네. 필름 그때는 필름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네.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하나 구해서 음. 아 음. 코로나가 빨리 그렇죠. 지나가.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 좀 거. 자유롭게 사진을 좀 찍을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음. 끝까지 완주 음. <웃음> 330개 끝까지 <웃음> 끝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 느낌들이 그게 잘 들어오는 오, 오, 것 같아요. 거기 사입되면서 음. 얘기 말씀해 주셨던 네. 거 통과하고 이방인적인 네. 어떤 것들이 싹 네. 이렇게 들어와 그, 있는 느낌? 그 사진을 그큰 스크린에 그, 그, 쏘자는 그 아이디어는 그 정은영 연출님이 아, 네. 아, 네. 시각 디자인을, 음. 시각 미술을 하셔서 이제 네.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터미널 사진을 몇장달라그래서한 음. 20장 정도를 드렸는데 음. 더 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20장을 또 드리고, 20장을 또 드리고, 그래서 한 100장 정도를 보여드린 음.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르 고르신 셨대 네네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스크린이 주는, 그게 제가 알고, 알고 있기는 이연구에 위해서 직접 그 기술팀이 그 무대 디자인 팀이 제작을 했다고 해요. 어, 그 스크린 그늘 네. 네. 어, 네. 음. 10m 가로 10m 세로 음.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음. 가로가 10m라고 알고 있는데 그 스크린 활용도 정말 탁월하게 맞아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네. 잘 하시, 하시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다른 배우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수어 맞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관객들. 김보석 만나고. 선생님이시라고, 네. 아, 네. 네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화하시는 분 어, 그죠. 저도. 이렇게 통역을 <웃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뭔가 정말 표정과 몸짓이 네. 네. 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냥 한 명의 어, 어. 배우 같은 느낌이 네. 딱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어떤 분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수어 통역 하시는 분이 음. 그렇게 큰 화면에 등장하는 아. 게 처, 너무 좋았다고 음.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수어통역이나 수어 이런 것, 음. 이런 그 어, 퍼포먼스죠. 음. 그것을 어떤 것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두지 음. 않고 주인공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그. 크기 사이즈로 일단 거대하게 등장하셨다는 등장하셨, 음, 음, 음. 것과 음. 그리고 중간에 직접 등, 등장하시잖아요 음. 직접 등장하시고 무대 저와 나란히 음. 가운데 서시는데 음. 음.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음. 말씀을 음.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로또 네. 네. 이거 아, 이~ 극력이 너무 확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하게, 하게, 하게 돼요 <웃음> 이게 보고 네. 감격이 있으니까 네. 네. 하게 되는데 음. 저는 이제 그~ 줌 화면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거 되게 코로나 시대에 맞춤한 어떤 것도 서 <웃음> 삽입하고 네. 시각적으로 막 이렇게 음. 그 그림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음. 음. 춤추는 염색체에서 저는 정말 처음에 보고 음. 너무 놀랐습니다. 음. 음. 그 정은영 연출님이 음. 네. 그 맞아요, 그 영상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웃음> 이건 정말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음. 멋지다. 네. 너무 그 탁월하다. 딱그 각자의 자리에서 한명한 한 명의 멋짐이 폭발을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 예. 그 기획자이신 고지영 PD님의 안목이 네.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아, 아, 저는 너무 바깥에서 심지어... 아주 탁한 V자를 들려시면서 저는 심지어 거기 앉아 있는 제가 멋있더라고요. 어, 아, 아, 아, 아, 아, 맞아, 그런 느낌 있어. 그런 그런 그런 연출 같았어요. 물론 거리두기를 이렇게 쫙 냅둔 예. 거였는데. 맞아요. 어, 이게 뭔가 왜 어울리지, 나 뭔가 어, 어, 어, 어. 출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예. 그, 그 경계가 좀 없는 것 맞아요. 같았어요. 객석에 앉아있는 상태도. 그러니까 나중에 김비 선생님이 막판에 이렇게 객석에 있다가 음, 나오시면서 음, 음, 음, 음, 그 네. 경계를 또 이렇게 건너서 맞아요. 넘어가시는 네. 장면도 있었지만 네. 앉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 어, 그냥, 그냥 사는 그 과정에 그냥 섞여 있는 어, 맞아요. 존재들로 있는 느낌이었고 이게 그, 음. 그, 고주영 PD님의 일종의 그렇죠. 고집이기도 한데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어떤 공연을 할 때, 음. 장애인 지정석이 따로 돼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장애인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아, 앉을 맞나요? 권리가 있다라는 음. 그 생각을 음. 가지고, 네. 가지고 아. 계셨기 때문에, 음. 어디든 미리 음. 지적을 하시면 거기를 이제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어요. 음. 그리고 또한 그, 그, 그, 마스크도, 네. 그, 그, 입이 보이도록, 네, 네 수어를 음, 쓰셔야 음, 되시는 분들은 음, 입으로 음, 이제, 음. 그, 입술을 읽으시기도 하기, 음. 읽으셔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 그,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서, 여기에 <웃음> 예, 그, 오마. 쓰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정도니까요. 음. 우리, 고정 피디님이, 네. 부의하실만 하네요. 네, 부의하실만하고장안의화제작인게 부의하실만 네, 부의하실만 네. 맞네요. <웃음> 네, 그냥 아, 하는 말이 아무 어, 다 네. 작가님들 연출하시는 분뭐 음. 기획 배우님들 다부의하실만한것 같아요. 네. 저희도요. 네 모두가 부의하게 <웃음> 만드는 네. <웃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모두가 스스로 뿌듯하게 만드는 연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 자신의 얘기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사는 방식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어, 이런 차원을 고민하게 해주는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 그런 이야기를 또 넘어가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나의,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음, 그 방식을,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작가로서 네,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신 음, 거잖아요. 음. 일종의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음. 주제에 맞춰서 네, 좀더 만자를 붙여봐서 나는 작가입니다만. 작가입니다만 나는 네. 그게 훨씬 난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나는 어, 작가입니다만. 왜까요? 왜? 나,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길래? 다만 이런 이런 <웃음> 표현에 더 마음이 가셨을까? 그 작가라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음. 사실 에, 창작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짓는 사람이란 음, 뜻인데 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작가라는 그 음. 이름이 주는 어떤 부담감, 음, 음, 음. 음, 어떤 무게가 항상 있는 것 같은 어, 느낌이 들고요. 음, 음. 그래서 아, 거기에 좀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애를 쓰기는 하지만 <웃음> 마음처럼 되지 않을 <웃음> 음, 음, 음, 때가 있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말이 아 그래 나 작가 맞지. 아 근데 <웃음> <이런> <웃음> 어, 생각이 어, 좀멋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이게 딱 붙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작가입니다. 그런데라든지, <웃음> 네. 그런데라든지. <웃음> 네. 그네게좀 그런데 네. 붙게 돼. 그게 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작가이긴 하지만 그걸로 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다른 맞습니다. 어떤 생활인으로서 나도 있고, 네. 다른 음. 방식 내가 음, 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네. 뭔가가 붙게 되는 <웃음>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지금은 그래도 이런 작가나 혹은 <웃음> 뭐 이런 거의 위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대로 막 이런 음, 맞습니다. 작가연한 한다고 네. 해야 지 이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웃음> 네. 막 와나작가 <웃음> 어, 이런 게 네.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진짜 많이 없어지기도 음. 했고 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 작가라는 것에 대한 위계적인 것 어떤 좀 권력적인 것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어, 좀 내려, 내려놓고 음. 음. 싶어서 음. 음. 그렇게 많이 나 그런 데가 음. 붙는 거 아닐까. 저는 네.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네. 음. 그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작가 분들을 실제로 뵈면 소개를 할때 서로 아저 작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음, 않잖아요. 네. 뭐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도 <웃음> 문학평론 쓰는 뭐 누굽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쓰 누굽니다, 네 누굽니다 이렇게. 쓰는데, 네. 네 그렇게 막 소개를 하기도 하, 하는데 네. 음, 좀 우리가 그 작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네. 뭐 여러 겹의 의미들 때문에 네. 뭐 민망하기도 하고 네. 또뭐 혹은 그, 거기에 또 너무 힘을 또실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음. 그 표현에 약간 거리를 또 두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 좀 언제 작가가 되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최초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작가의 길을 가도록 본격적으로 이끈 그런 최초의 경험하면 떠오르시는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웃음> <게 웃음> <있다. 웃음> 저는뭐 저는 연극에도 네 희곡에도 네, 네, 네. 적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가 어, 글을 쓰면서 살고 있고 음. 그리고 글을 써서 음. <웃음> 먹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음. 아 이게 언제 이게 작가가 되고 싶었냐는 물음 앞에 는 항상 이렇게 좀 음, 맞아요. 물러나게 맞아요. 네,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그래서 음, 작가가 되고 싶어서. 어, 됐다기 보자면 <웃음> 될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그런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얹힌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음, 이거를 어떻게든 음. 풀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아 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이제 그 글쓰기가 저에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앞으로 그 어떻게 살지를 음. 결정하지 않았었, 않았었던 음. 때였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 이, 남성의 육체 남성의 육체라고 불리우는 이 몸을 음. 가지고 남성이라는 사회적 젠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어, 힘들겠구나라는 음. 것을 이제 느끼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에,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아니면 둘다 둘 아닌 것으로 살든 뭘 해서 먹고 살수 네, 그렇죠.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글쓰기가, 글을... 네, 음... 떠올랐습니 요즘 숨어서 할수 있다고 어... 생각을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글만 이제 어... 생산하면 된다고. 어... 아니래, 아니란 생각이었죠. 네네. <웃음> 네. 어... 글로, 글을 써서 먹고 살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때 그랬을, 네. 그땐 그랬을 때였습니다. 백만부 나오는 것 맞습니다.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글을 쓰면서 항상 좀 어떤, 음. 그, 저 스스로를 이렇게 다 자꾸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좀 일으켜 세우지도 않고 이제는 좀 이렇게 좀 같이 나란히 이렇게 음. 그 주저앉아서 음. <웃음> 나란히 주저앉아서 주저리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음. 하게 되는,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제글 쓰는 제, 글쓰는 제 음. 정체성이 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설을 씁니다. 소설 쓰는 김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루를 생각해 보면 소설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음. 보내기 음. 때문인 음. 것 같고요. 음. 그 물론 뭐그 완성도 이런 거를 떠나서 제 안에 얹힌 것을 쏟는 음. 개념으로서 그래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산문 이나 에세이, 지금 그 신문, 음. 한겨레신문의그달려라고 싶어 같은 경우, 마, 음. 많은 욕도 많이 먹지만, <웃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음. 좀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희곡 작업도 음. 전혀 정말 예상하지 않았는데, 음. 우리 음. 그, 그 기획하시는 구주영 네. 그 피디님과 음. 그 정은영 연출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아주 어, 멋진 경험을 음. 저로서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음.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일기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음. 일기를 자주 쓰고. 왜냐하면 저도 속에 얹힌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 특히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어요. 네. 남중남고. 그렇죠. <웃음> 남중남고 다니면 <웃음> 그렇게 뭔가가 있어 음. 뭔가 음. 그건 뭐 음. 남중 남고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발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음. 맞있 억압 당하니까 네. 발산하려고 하면 음. 폭력 이게 네. 네. 네. 그런, 그런 게 ]니까. 있으니까 저는 일기에 보면 딱두 가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음. 다 죽어라 어. 욕한 음. 페이지 한, 하루는 음. 욕밖에 음. 없어 음. 근데 하나 넣어가면. 사랑 얘기밖에 없었어. 어. 아, 걔의 아. 생각이 자꾸 나고 아. 걔만 보면 이렇게 어. 말고 어. 완전 이런 어. 어. 얘기 이었던 거예요. 모와 도반인데 모와 도반. 다른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모 도가 계속 지속되다 음, 음, 보니까 음, 음, 어느 날 갑자기 연애시를 이런 게 썼다가 음. 또 갑자기 또막 이런 어. 분노하는 시도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히 글 써볼까. 어, 어, 어, 어. 글 쓰는 것도 이렇게 뭔가 음. 그니까 나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어떤 게될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고, 그 지금부터는 좀책 음. 읽는 것들이 되게 또 음.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음. 책도 찾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작가 되고 싶다. 음. 이렇게 해서, 네. 뭐, 국문학 음. 국문학과도 진학하게 되고, 음. 그러면서 쭉 써왔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그때 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끌었던, 나를 매혹시켰던 작품 같은 음. 것들도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질문지를 주셨을 때 가장 음. 그 작가인 저를 만든 작품이나 음. 그걸 떠올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저 제가 떠올린 것은 윤정모 선생님의 음. 네. 음. 아들이라는 단편이 음. 있었습니다. 음. 내용은 지금 기억은 기억은 나지 음. 않습니다만 음. 어렸을 때 읽었는데 음 어떤 그 텍스트에서. 음. 어, 이렇게 좀 살결이 좀 느껴진다고 음, 하나, 음, 이런 게좀 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음, 그, 텍스트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음. 어떤 감정이 나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잖아요. 어, 음. 음. 근데 그 작품이 저한테 음. 그런 경험을 주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도 제 소설에도 이제 항상 이렇게 사람이나 음. 그~ 위로받는 사람이나 음. 이런 사람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음. 글이 음. 좀 축축해지기는 네. 항상 축축해 그게 항상 문제긴 하지만 그런 그런 네. 좀 동경이 그~ 음. 아마 음. 그런 동경이 있어서 계속 그런 글을 쓰게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음. 근데 기억은 안 납니다 솔직히 음. 너무 오래됐고 오래 네. 네. 네. 네 그래서 기억은 음. 안 나는데 그~ 단편을 읽고, 음. 좀 많이 어린 마음에도 많이 좀 울었던 음. 기억이 깊고 음. 네, 네. 이것좀 네. 뭐랄까? 아까 진짜 얹힌 사람 뭐 이런 표현해 주셨는데, 얹힌 음. 네. 사람들을 좀 어루 만져주는 음. 그런 글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묘하게 이렇게. 네. 네. 손이 나오는. 맞습니다. 오. 오. 오. 맞습니다. 손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오. 텍스트가 맞아요. 있습니다. 님 양귀자 소설가의 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우리 비슷 비한비세대네 우리 그게 딱 <웃음> 어. 떠올랐어요. 어. 제가 그 최진실 배우님 되게 네. 좋아했었거든요. 네. 엄청 좋아했는데 네. 최진실 배우님 이그 원작을 해가지고 이제 네. 영화도 네. 찍었었어요. 네. 네. 기억납니 좋아했으니까 네. 그 영화도 보고 근데 작품을 찾아 읽었는데 너무 거기에 이입한 거예요. 그 오. 페미니스트 강민주? 아무튼 뭐 음, 그, 음, 그런 이름이었던 음, 음.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여성들을 현혹하는? <웃음> <웃음> 현혹하는 <웃음> 어, 어, 미남 배우를 <웃음> 어, 이렇게 감금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세상에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게 되게 멋있었던 음, 거예요, 그때. 음, 음, 그래서 거기에 그 여성 인물에 되게 이입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나를 되게 억압하거나 누르고 있는 어떤 음, 것들을 음. 아, 저렇게 멋있게 음. 딱 하고 싶다는 음.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경구 같은 제목,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어. 것을, 이게 제 약간 일기장 앞에도 딱 써져 있었고, 어. 막, 뭐, 보이는 데마다 다, 어, 음. 그걸 좀 썼어요. 음. 어, 진짜? 음. 저는 어, 네. 나한테 금지된 게많다그래 그렇죠. 어. 그거, 그런 적이 있어서 음. 그 작품이 딱 떠올랐어요. 음. 예. 그렇구나. 네. 따줬군요. 얹힌 걸 따주는 작품. 얹걸딱 따줬어. 따줬어. 그렇게 음. 잘한 분들이 음. 이제 글을 쓰시고 이제 이 작품들을 또 어떤 분들이 네. 읽으시면 얹힌 게또 따지는 기분이 <웃음> 그들 수도 <웃음> 있겠죠. 네. 음. 네. 본인의 네. 어떤 거 저도 금해요 저도, 네. 아, 저도, 저도, 저도 모르고 아, 싶었어요. 아, 아, 저도. 아, 저는 이런 자리 들 진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웃음> 음, 이렇게 듣고. 어. 근데 저는, 어, 되게 본격적으로 확 응. 어떤 문학적, 그니까 내, 아, 나도 뭔가 글 쓰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 출신이어서, 응. 섬을 떠나야겠다. <웃음> 내가 글을 쓰려면, 사, 서울로 가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맞아요. 작품이, 신경숙 소설가의 외딴방이었어요. 아, 아, 아. 응. 거16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16이 세고랑으로 발바닥 찐 응, 응. 게, 제발바닥를 찍는 듯이 <웃음> 막 감정 이입을 있겠구나. 하면서 어, 이입하면서 수평선이 나를 가두는 것 같은데 내가 음. 네, 아마 음. 어, 제주도를 나가야 될것 같은데 막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그랬죠. 음. 네, 음. 네. 음. 네. 궁금하네요. 저희 같은 작가로서의 음. 뭐 이거, 이건데 음. 이 지쳐가고 계시는 분들 음. 나를 딱 깨운 어, 음. 뭔가 음. 이렇게 딱 음. 따주는 작품들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가 이게, 우와, 되게 많이, 음? 아, 40명 그래요? 정도 하셨더니, 음? 오늘 <웃음> 제가 막 15분만 <웃음> 함께 해주셔도 너무 감사드리고, 막 <웃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혹시, 그, 지금 들으시면서 <웃음> 나를 좀 따줬던 작품, 네, 어, 나의 얹힌 부분들을 <웃음> 좀 공감해주고, 어루만졌던 <웃음> 그런 작품 떠오르시, 떠올리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같이 얘기도 해보고, <웃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기다리면서 또 그런 작품이기를 좀 기대하면서 네. 여기 선생님들의 작품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현 작가님의 네, 낭독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네. 청해 들을까요? 네. 네, 그 최근에 한 음. 3일 된것 같아요. 음. 3, 4일 됐거든요. 근데 시집이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낮에 해변에서 혼자라고 <웃음> 하는 네, 시집이 나왔는데요. 네. 네, 이 시집 중에서 시를 한편 골라왔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시라고 하는 네, 제목의 시입니다. 큰시 작은 행복은 도봉로 10길 잔치국수에도 담겨 있으니까 큰 시를 쓰기로 하지요 국수 위에 흰색과 노란색 고명을 솜씨 좋게 얹듯이 예, 며느라가 떡국에 넣을 지단은 다 붙여 놓았느냐 이제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시어머니는 없지만 우리 며느리 개 사랑이 대단해 요즘은 시어머니가 개 다음이래 시어머니 3인방은 웃으면 복이 온다 어딘가 복스러운 사람을 보면 무럭무럭 자라서 인류의 등불이 되길 부러워서 부끄럽게 열심히 지켜보았다 해시태그 인생사 연우는 나중에 정발산을 어떻게 기억할까 종아리에 알이 꽉 차서 영혼이라는 민둥산에 묘목을 심는 사람으로 사랑받았음. 도봉로 10길에는 제 자식과 손자, 손녀를 며느리는 잘 모르겠고 사랑하는 개를 자식처럼 끼고 사는 그집 며느리가 저출산 시대의 대표주자 문재인이 중국만 막았어도 큰 그림 그리는 시어머니들이 있음으로써 남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는 어머니 생각 가정에 관해 심리 테스트를 하면 집도 문도 창문도 나무도 크게 큼지막하게 그리는 남자와 가꾸어가는 삶이 손에 잡혀서 속이라도 후련해지자 말하게 된다 이태원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후 악의적인 보도로 됐고 국민 망해라 이명박근에 사면하면 전두환 꼴난다 쓰지 않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행복한 우리 생일 축하해 그런 가족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중에 끊어서 가장 후련한 건 핏줄 손목을 그어본 적 없는 가족과 불화하지 않는 처조카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사람을 보면 멸시하고 저런 애들이 뒤에서 온다 멸시를 되돌려 받아도 마땅하다 여겼다 너는 계속 그렇게 살다 혼자 가라 도봉로 10길에 오전 10시에 술떡이 돼서 해물포차 출입구에 주저앉아 홀로 우느니. 섭게도 운다 젊은 게 마스크도 안 쓰고 술을 곱게 처먹어야지. 시어머니 삼인방은 어느덧 위풍당당하여 지난 날 남편 욕한다. 이제 이빨이 다 빠져서 그래도 갈 때는 편히 가더라고. 우리 양반은 집에서 꼼짝을 안 해요. 누군 없나 남편. 우리 집 오빠는 풍치 스타일. 잘 때는 이갈고 손잡고 걸어가는 남녀를 보면 자신 만만하게 씹는다. 세상 참잘 돌아간다. 너희가 이성애를 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라고 나오지 말고. 이해는 이가탄 요즘 우리네 동성 부부의 낙은 무엇이든 물어보살 살살 살. 이승에 미련이 없을 적에 요샌 미련이 쌓여 차전자피 분말을 한 포씩 물에 타먹고 보살님을 찾아가 물어보았다 떠날까요 붙어 붙을까요 길게 흘릴 팔자야 그리고 나는 좀 하며 산다. 기미의 성대모사. 그 결혼은 지켜. 부부의 세계. 거기가 어딘데. 도대체 누군데. 작은 행복에 몰두하는 시어머니 3인방을 보면 궁금해진다. 현이는 나중에 이승을 어떻게 기억할까. <웃음> 이런 시입니다. 네. 왜이 시를 골라오셨을까요? 음. 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음. 아니고요. 음. 그냥 재밌어서. <웃음> <웃음> 아, 네. 재밌어서 네, 쓰면서도 재밌었고, 음. 그럼 뭔가 음, 뭐 가시화 음. 같은 거, 성소수사 음. 미러링, 뭐, 이런 음. 것들이 음. 좀 음. 담겨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어 저의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음. 있는 시이기는 한데, 온전히 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 어 생활, 음. 나의, 나의 음. 생활적인 게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음. 그래서 마침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음.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아니, 제목부터. 완전 끝나는 시야. <웃음> 이건 너무, 아, 이,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약 이런. <웃음> 네. 네. 네. 네. 그, 김빈 선생님, 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노시를 뭐잘 모르지만, 음. 음,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음. 그,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움켜쥐, <웃음> 음. 움켜쥐는 움켜지는 말들이 좀 네, 있네요. 네, 음. 네, 그래서 되게 좀 쉽, 음. 쉽게, 게 음. 음. 쉽다고 표현할 게 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네, 네. 네. 아주 선명하게 네, 네. 저한테는 느껴져서 너무 네. 좋네요. 국민 망해라. 네. 이게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그런 악의적 보도하는 네. 음.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음, 음, 또뭐 음, 음. 여러 가지가 있긴 네. 있는데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리고 약간, 그, 그게 보면, 그런, 그런 가족 하면서 가, 네, 중간 음, 이렇게 음, 나오죠. 음,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어, 이렇게 연출해도 되나, 막 이런데 <웃음> 그게 또 생각이 <웃음> 났어요. 어, 네네. 갑자기. 그래서. <웃음> 맞습니다. 네네. 아, 그, 궁금한 게 쓰면서도 음. 그런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않으세요? 전혀 어. 안 하고요. 음. 쓰고 나서도 음. 그런 생각 잘안 하고 그런 음.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을 음. 써놔도 그렇게 고려해야 될 거,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오히려 좀 더. 저는, 저는 더 이렇게 좀, 네. <웃음> 먼저 좀 네. 숙이고 들어가는 게좀 있는 <웃음>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그러세요? 네. 그, 그런, 네. <웃음> 그런가? <웃음> 어. 이게 어떤, 음, 어떤,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음. 어떤 그런 아. 그런 그런 강박. 같은 게좀그 저를 일으켜 세우기 음, 위해서 음, 이 네. 사회에 저를 좀 어, 이렇게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음. 그런 게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글을 쓰더라도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읽힐까라는 음. 생각을 과도하게 하는 면이 음. 제게 좀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고백하자면 그 가족 조가의 음. 그 조가도 음. 우리 그 정은영 원출인의 <웃음>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 아, 저도 물론, 여기 지금 말씀, 그,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런 가족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웃음> 가족이라는 것이 꼭 그, 혈연으로 묶인 건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만, 네. 네, 네 저는 네. 가족은 <웃음> 만들어가는 것이고, 음, 자기를 네. 지키기 위해 꼭, 꼭 음.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음. 음. 음, 그렇지 않고 단지 염색체가 섞였기 때문에 음. 뭐 음. <웃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음. 가족이라는 말은 음. 어, 어떤 음. 그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신화, 음. 그 이성 가족 신화를 이렇게 밀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음. <웃음> 네. 요새는 특히나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동학대에 음. 관한 음. 뉴스도 되게 많고 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약간 음. 그~ 가정폭력이나 음. 친족성 폭력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음. 사실 그런 가족은 정말 음.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음, 음. 네, 네. 음. 음. 그걸 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으로 봉합하고 가족의 문제를 음. 해결해야 돼라는 음. 순간 음. 다 그냥 음. 망하는 거니까 에, 에, 에. 음. 음. 어떤 의미로는 뭐~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런 가족은 버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음. 하는 운동 운동? 뭐 이런 네. 거? 어? 음, 음, 음. 아마 하고 계신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에, 저 근데 음. 그러자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 사회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음. 투자하고 <웃음> 음, 음, 여러 가지로 음, 음. 에너지를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때가 저는 됐, 됐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는 충분히 음. 가족이 음. 과연 이 사회에 필요한 가족이 음. 그 기존에 있던 음, 그 혈혈연 중심의 맞아요. 가족 음. 가족만 필요한 게 정말 음. 맞는지 음. 이 사회가 자문해야 될 때가 음.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어떤 딜레마에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음. 계속 이것을 그 어떤 뭐 출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음. 하면서 음. 이제 그것을 음. 한뭐뭐 뭐 여성의 음. 문제로만 이렇게 음. 계속 만드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려면 기존의 가족을 생각하던 그 관념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뒤집어 봐서 과연 무엇이 가족인지 어떤 가족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지 좀 생각을 좀 많이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들어 다양한 그 물음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려는 노력들이 있 필요할 것 같, 네. 같아요. 좀 불쑤트 생각은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친구처럼 살면은 응. 싸울 일도 없고 되게 좋다 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성애자들 이제 결혼할 때 네. 근데 그럼 친구랑 살면 되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네. 나랑 마음에 와는 네. 네. 동반자 친구랑 네. 네. 살면 돼 그러면 굉장 네. 행복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네. 그 이런 걸 떠올려 볼수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 네. 지금 항상 얘기도 하고 뭐 빨리... 막혀 있고 막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빨리 뭔가 좀더확좀 네. 어, 음, 음, 논의가 진전되고 네, 네, 네. 좋겠다 생각 들어요 요 얘기 하시니까 음. 제가 문득 떠올랐는데 그 제가 어떤 강연을 갔는데 음. 그 어떤 그 분이 질문하시기를 아 그러면 동성 부부는 음, 음. 왜 그렇게 부부가 되려고 애를 쓰냐 아, 어, 부부가 아니어도 음, 그냥 음, 살면 음, 되는데 음, 그 음, 관념이 음. 없는데 음. 그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것은 할수 있어서, 음, <웃음> 어, 당연한 음, 권리로서 그렇죠. 할수 있는 것으로서 하는 것과 할수 없게 막아놓는 것은 음, 분명히 차원이 다른 맞아요. 문제여야 하는 음, 거죠. 음, 우리 네. 이런 어떤 동성부부들은 신혼특공 못, 못 넣잖아요. 음, 맞아요. <웃음> 음, <웃음> 이런 주택 네. 청약 같은 할때 그런 혜택받거나 네. 의료적인 것도 그렇고, 네. 네. 뭐, 심지어는 음. 오랫동안 그 교제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죽어도 실제 장례식당에 못 가고 죽게 하는게들이 네. 많고.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데 네,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음, 음, 그게 정말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법이고 필요한 판단인지 음, 저는 정말 되묻고 음, 싶어요. 이게 음, 정말 음, 음, 국민을 위한 일인 건지. 하여튼 음, 음, 음, 음. 아, 또채가안요 네. <웃음> 흥분했어. 흥분했어. <웃음> <난> 흥분했어. <웃음> 네. 이게 뭐랄까 도와 모를 오가면서 네. 일기를 쓰던 사람은 자라서 네. 어떻게 함께 살지를 고민하는 그렇죠. <웃음> 시인이 되어서 그렇죠. 네. 네. 네. 작품을 읽었네요. 네. 네. 좀 그런 하,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응원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새롭 계속 어, 어떻게 사,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음. 좀 끊임없는 지지와 힘 같은 것들이 좀 실리는 음. 움직임이 음. 좀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혐오하는 말들, 차별의 말들 같은 음. 것들을 그냥 내뱉을 땐 사실은 잘 감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텍스트 안에, 지면 안에 그 혐오나 차별의 말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음음음. 그게 너무 생경하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 환기시키는 네.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 발견이 되죠 그때. 네. 어이거 네. 너무 예, 네. 네. 네. 네. 네. 네. 크리피한데 약간, 맞아요. 약간. 맞아요. <웃음> 네. 저도 네. 최근에 썼던 작품들에는 음. 그런 그냥 혐오하는 말들을 그냥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음, 뭐 시에다가 네. 시에다가 그냥 쓰거든요. 막엠번방막 음. 음. 이런 거 그냥 그 채팅창의 용어들 등다 쓰면. 음. 음. 그 약간 박제해 놓는 느낌도 있고, 음. <웃음> 내가 죽더라도 음. 내 책은 어. 나보다 좀더 오래 살아남아서 <웃음> 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를 음. 증거처럼 남겨놓는 네, 것이기도 하고, 그걸 읽으면 이게 정말 음. 너무 생경해서 음.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구나. 음. 음. 이게 더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렇습니다. 음. 이어, 이어서 그러면 우리 우리 낭독도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그, 그 작년, 작년. 그 여름에 그~ 그~ 개간 잠과 모음에 실었던 음, 글을 중에서 일부를 제가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을 것같고요 문학과 관련된 제 안에 어떤 문학의 흔적 음. 혹은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를 사로잡았던 그런 손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 음. 그 글의 내글의 목숨이라는 글의 음.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의 맨 앞에 근원에 가닿고 싶은 욕망이 있다. 당신들처럼 나 역시 가짜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억울한 마음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복제해 살아남는 비겁한 세계 속에 훼손되지 않은 나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나의 성별은커녕 그 외형마저 어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 안에 역류하는 몸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얹힌 토사물이 있지만 그 구체성조차 나는 묘사할 줄 모른다. 언어도 없고 불도 모르는 또 다른 원시. 그때 문학은 나에게 유일하게 실체 없는 미지의 것에 귀기울이게 해주었다. 인간이든 괴물이든 성별이든 손에 가닿지 않는 것에 귀 기울여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문학이었다. 그마저도 성실하게 읽어내는 문학이 아니라 내 안에 얹힌 것들을 토해놓는 행위뿐이었으니 그걸 문학이라고 명명하는 일이 옳은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 내 삶을 내 멋대로 정리해놓고서 누더기 같은 문장들 앞에 참 많이도 울었다. 고작 질문 같지도 않은 울먹거림 뿐이었는데 냄새나는 글자의 토사물에 얼굴을 묻고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질문을 거듭하는 나의 등을 내가 두드려주었다. 형편없는 자기연민이 덕지덕지 붙은 글들을 쏟아내면서도 그 정도면 되었다고. 내가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나의 친구가 되고 독자가 되고 평론가가 되고 우주가 되어야 했던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를 지켜내고 싶던 문학이 구원이라면 나는 정반대에 머물러야 한다. 지키기 위해 훼손해야 하며 훼손된 몸에 갇혀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꿈꿀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리라는 걸 예감하면서 그 길을 택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단언하지 말기를 바란다. 차라리 욕지거리라면 괜찮은데 최소한 문학의 언어로, 문학의 도구로, 표현의 자유라는 허명의 외피를 움켜쥔채 자신들만의 합리와 논리를 끄집어내 이론이라고 선언하는 인간이 출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퀴어로서가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제발 우리의 문학 안에는 박탈되는 꿈이 없기를 바란다. 결국 나는 제일 모호한 꿈을 꾸어야 하고 제일 모호한 이야기를 적어야 한다. 나의 숙명을 깨치고서 소설 쓰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걷게 될 길이 결국 그쪽이라는 걸 이제서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죄다. 나는 진짜가 아니며 모호하고 또한 어쩌면 흉악을 품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문학은 반영이니 최소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비춘 내 그림자가 여기 실체로 존재하는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믿으려 한다. 멋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 네. <웃음> 부끄럽습니다. 그, 연극 속에서 <웃음> 나눠주잖아요. 음. 이 글의 일부가 실려있는 네. 종이를, 이렇게 텍스트를 나눠주는데, 맞아요. 그렇게 그냥 받아서 읽을 때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 목소리로 직접 음, 들으니까, 음.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음. 더 약간, 음. 뭔가 이렇게 좀 온도가 올라가는 글인 음.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특히나 이런 뭔가, 뭔가 뭐라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웃음> 모르겠지만, 음. 자기 안에 무언가를 수단해서 쓴 글들은 또 그걸 이렇게 목소리를 본인 스스로 작가가 음. 이렇게 발화할 때또 음. 다른 글이 되거나 뭐 음. 뭔가 좀 바뀌는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생각이. 많아줬어 <웃음> 이런 해줬어요. 글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의, 나한테 문학은 무엇이었나, 네. 내 글은 뭐, 뭐였고, 어떤 구원이었나, 네. 막 이런 거를 듣고 있으면, 음. 자연히 그래, 나한테는 음. 어떤 구원이었지, 뭐 음.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고통과 불행이지, 이런 거 생각하게 <웃음> <웃음> 네.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음. 조금, 아, 괜찮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음. 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음. 아, 이게 괜찮은 말인가? 아, 너무, 음,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한 글인데 음. 괜찮은가? 이런 되짚어봄을 자꾸 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한 번쯤은, 음. <웃음> 한 번쯤은, 이런, 이런 글을 한 번쯤은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음, 유명 작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문학하는, 뭐 모든, 이름 없는 그 작가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문학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기록에 남겨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들어서 음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주셨던 독자분들도, 류미경 님이, 멋집니다, 낭독, 이렇게 <웃음> 말씀해 주셨고, 로버트 스콘 님이, 음. 낭독의 힘이 느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음. 어, 김현 작가님, 음. 신간 아직 못 봤는데요. 시집 제목과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아, 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어, 시집, 이제 막 온라인 서점에 음, 이렇게 음. 퍼져 있을 거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이 낮에 변의 손자라고 하는 제목은 이핀 시리즈라고 하는 그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33번째 음. 책인데요. 음. 이 시리즈가 매년 한 다섯 권씩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오는데 어한 스무 편 정도 되는 음. 시하고 에세이가 한 편씩 음. 들어가요. 근데 그 에세이가 주제가 늘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의 주제가 영화 대사를 가지고 아 자기의 그 어, 문학론 같은 네. 거, 뭐, 작, 뭐 작가론, 네. 작품론 같은 거 쓰는 거였어요. 네. 근데 제가 홍상수 영화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에 나오는 대사를 음. 가지고 음. 썼어요. 그 김민희 배우님이 이제 그 담배 피우면서 보이시나요 저의 마음이 왜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지라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제가 거기 그 노래 가서 좋아가지고 음. 그걸 갖다가 쓰면서 이제 넣었는데 제목이 원래는 다른 거였어요 네. 근데 그뭐 여러 번좀 읽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에세이하고 네. 이 제목이랑 이렇게 뭔가 묘하게 들어맞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음. 네 낮에 해변에서 혼자라고 하는 제목을 음. 네 달았습니다 음. 네그 시집 새롭게 사 보신 분들은 에세이 제목에서 심쿵과 덜컹이 함께한 이걸 <웃음> 만주하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예, 네. 네, 저 또, 목차 보다가 또, 이렇게 또, <웃음> 숨못 하는, <타는데> 데아 궁금하시면, <웃음> 네, 온라인 서점에서 <웃음> 네. 네. 김비 <웃음> 선생님 <웃음> 직접 이렇게 해서 <웃음> 광를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웃음> 네, 네, 네. 그리고 김비 선생님께도, 어, 질문이 있어요. 네. 그, 진혁 박님께서. 어, 오랫동안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처음 작업을 발표하셨을 때와 요즘의 음. 분위기 는아무래도좀 많이 다를 음.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점이 좀 바뀐 것 같은지 또 그럼 요즘에는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음. 하시는지 궁금하시대요 그러면서 음.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음. 음. 네. 아그 버틴다는 말. 되게 크게 네, 음. 와 닿습니다. 음, 그 성소수자 이기는 하지만 그 트랜센더라는 말로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트랜센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음. <웃음> 근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음. 인정하기 싫지 않, 음. 인정하기 싫은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미지를 음. 어, 좀 어, 깨는데 음.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한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유형으로 집단에 다 존재할 수 있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음.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저를 좀 오픈을 시켰고요. 그래서 글작업 또, 으, 최대한 으, 다르지 않은 음. 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트랜센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음. <웃음> 똑같은 사람으로 음. 환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때도 있었고, 음.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모르겠습니다. 아. 그 트랜센더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음. 많은 사람들이 트랜센더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그 트랜센더라는 말을 아 나는 들어봤어, 기사를 봤어, 알고 있어 라고 <웃음> 생각해서 트랜센더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네. 굉장히 엄청난 차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떤 영상 하나 혹은 어떤 이미지 하나 어떤 인물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무언가를 듣고 음. 트랜센더들이다 저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 음. 음.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음.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그 말의 오류가 얼마나 큰그 혐오의 씨앗이 되고 또 편견의 씨앗이 음. 음.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음.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깨뜨리기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기 여전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아,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저는 제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것뿐이거든요 다만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티는 사람으로서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쓰는 사람으로서 서로 다르지 않은 서로를 바라봐 줄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도 뭐제 작업은 이제 제가 50이 넘어서 제가 그래도 시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진단을 또 받아서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프랜센더라는 이름의 그 하나의 삶 애쓰는 삶, 버티는 음. 삶을 조금 많이 에, 기록할 수 있는 있다면 많이 좀 적극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요새는 진짜 네. 가짜 뉴스들도 되게 너무 네. 많아서 네. 네. 네. 혐오를 생산해내는 가짜 네. 뉴스 진짜 많으니까. 음. 실제 근데 사실 그렇게 가짜뉴스를 접하고 음. 무지한 상태에서 공포심이 되게 커지는 잖요 아, 아, 아, 알지 네. 못하는데. 네. 네. 저런 애들이 아마 이런 네. 네. 게 있으니까. 근데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뭐 어디 국한지에서 그그 그 어떤 음. 뉴스 하나 뭐 누군가의 발언 하나 이런 맞습니다. 거에 막국한해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좀뭐 알려고 하는 노력?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거 뭐 음. 단순히 그냥 송설에 어, 혐오하는 분들 뿐만이 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음. 음. 작가는 특히나 그런데 더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거나 네. 바뀌고 있는 음. 어떤 감수성 같은 음. 것들. 네. 그렇게 음. 따라가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들이 음. 저는 좀, 네. 잘해야 된다. <웃음> 잘하자. 약간씩은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 이런 우리가 하는 답을 가지고. <웃음> <웃음> 네. 아, 정리 네. 잘,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웃음> 아, 아, 네네.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네. 작가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아, 네네. 네. 사실은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음. 좀송구스럽고 민망하고 하지만 결국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돌아오는데 말씀을 해주신 하세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나는 땡땡땡 작가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딱 본다면 그 땡땡땡에 어떤 표현을 들여놓고 싶으세요? 음. 저는 생각났던 거는 그냥 출퇴근하는 작가입니다. 오, 아 네. 네. 실제로, 실제로 하고 출퇴근 실제로 출퇴근하고 있고, 네, 네. 약간 음, 늘 얘기하는데 늘 얘기하거든요. 음. 어떤 쓰는 삶, 작가로서의 삶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쓰지 않을 때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어, 쓰지 않을 때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음, 돈 필요하잖아요. 음, 네. 네. 쓰지 않을 때돈 필요하잖아요. 네. 행복하게 사,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음. 하니까. 그냥 어쨌든 그런 사람도 되게 잘 꾸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음. 또 그게 좀 이렇게 좀 균형에 맞춰가지고 가야지 음. 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출퇴근하는 작가입니다라고 음. 네. 저는 땡땡땡 붙여봤습니다. 음. 단단하게 느껴져요. 혈택은 단단한 사람. <웃음> <웃음> <웃음> 김지 <김기> 작가님. 저는, <웃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작가라는 말에 짓눌려서 앞에 말이 <웃음> 잘 떠오르지 <떠옥시지> 않고요. <웃음> 아, 정말. <웃음> 네, 네, 모모인 네, 네. 뭐, 작가입니다. 청소하네. <웃음> 어, 청소하네. <웃음> 어, 청소하네. 청소하네. <웃음> <웃음> <또 다. 웃음> 근데 저는 최근에 그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음. 유지로 되게 어. 네, 네, 좋아합니다. 음. 그 꾸역꾸역이라는 말, 음. 한국말이 참. 예쁘죠? 맞아요. 네. <웃음> 네. 그리고 좀 뭐라 고 그럴까? 좀 어떤 그 역동이 좀 느껴지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꾸역꾸역이라는 그 말을 들, 들을 때마다 왠지 좀 뭐라 그럴까? 그, 그, 그, 마른 오징어 쥐어짜면 물러온다고 아, 그러잖아요 네. <웃음> 그렇듯이 네. 제 안에서 무언가를 짜낼 수 있을 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나는 꾸역꾸역 음, 살아내는 혹은 꾸역꾸역 쓰는 작가입니다 음. 이렇게 붙이는 없을까 음. 이런 생각을 음. 네. 공감돼요 공감되죠 짜가지고 꾸역꾸역 쓰기도 하고 네. 음. 사실 꾸역꾸역 쓰는 게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고, 음, 뭔가를 맞습니다. 쏟아붓는 네. 일인, 거,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쑥 써줄 때는 그냥 쑥 쓰니까 네. 에너지가 네. 필요 네. 없는데, 네. 이걸 막, 네. 하, 어떻게 쓰지? 막 이러면서 <웃음> 네. 꾸역꾸역 쓰면, 그게 어떤 의미로는 되게 이갈면서, 음. 막 피토하면서 쓰는 음. 것 같은 느낌이 음. 들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주변에 진짜 그런 작가들 너무 많기도 많고 맞아요. 해서. 네. 네. 그러면서 다들 막,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 다들 그러니까, 해치고 그러니까. 네, 네. 금이야 건강해치면서 <웃음> 소설들이 그 <웃음> 대표적으로 또 건강해치면서 쓰시는 아, 네, 소설가분 아, 중한 분인 김금희 작가님, 작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음, 근데 이렇게 그렇게 꾸역꾸역 쓰시면서 어, 아까 또 김비 작가님 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기 검열이랄까? 이제 음, 그런 음, 것도 음. 좀 네. 많이 하고, 네. 어, 그래도,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쓰, 발표하고 나서, 잘했다. 라고 이제 좀 스스로 칭찬했던 작품 있으셨어요? <웃음> 혹은, 음, 음, 책이랄지? 음. 그, 제가 그, 그, 작가와 사회라는 개간지에, 음. 그, 성전한 바스켓볼 클럽이라는, 음. 네, 소설을, 단편소설을 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전한 수술을, 한제 그 경험을 이제 그 작품 안에 녹여냈는데요. 음, 뭐라 그럴까? 좀, 음, 좀 좋았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나. "아, 할 일을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런 음. 느낌이구나라는 음, 음, 음,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음. 그첫 문장이 에, "나의 삶은 훼손되었다"로 시작하거든요. 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오케이 플레이볼이에요 음. 음. <웃음> 그래서 그~ 저~ 어 그~ 수술을 한 저~ 제가 어~ 회복할지 회복하지 못할지는 뭐~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 놓았지만 다시 공을 잡고 음. 그~ 게임 안에 뛰어들겠다는 그 마음을 좀 보여준 그런 작품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자꾸 이렇게 <웃음> <웃음> 어쨌든 아, 그, 그런 시간이 그, 네네, <웃음> 필요해요. 그, 필요해요. 어쨌든 제 작품 중에는 그 작품이 제가 <웃음> 개인적으로는 되게 <웃음> 써놓고 잘 썼다. <웃음> 이거 여기서 잘 썼다는 뭐 완성도가 높다가 아니고. <웃음> 잘네잘잘 어, 네, 네. 네. 음, 잘, 잘 기록 잘했다. 잘했다 네 잘했다 음, 음, 음. 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잘 아까 금액 그 나게요 잘하자에서 네, 네, 네. 잘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아, 잘했다. 네. 네. 기록에 남기길 잘했다 어, 이 정도 기록에 남겼으면 음. 됐다라는 음. 좀 느낌이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거기서부터좀 돌아서서 앞으로 나갈 음.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작품이 열어준 문이 있었네요 어떤.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뭔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음.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 그때만 해도 큐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음. 뭐~ 잘 없었고 맞습니다. 없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막 막 동성애 뭐~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 뭐 백과사전 같은 데 살짝 오. 보거나 의학 서적 같은 데 어. 몰래 어. 보거나 이런 음.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나왔었어가지고 <웃음> 네, 그 생각 되게 했었어요 왜왜 왜 내가 그~ 뭔가 읽어야 될건 없을까 음, 왜그 음, 그 음.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은 없을까에 대한 음. 생각 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아 나는 나중에 글을 쓰거나 뭐 시를 쓰면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 그것을 궁금해하는 누군가가 음. 봤을 때 견본이 될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음.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음. 그 생각이 음. 좀 음. 음, 났고요 네 저는 저는 대체로 다 잘 썼다고 생각. 진짜 굉한 인간이에요. 굉장가지고 어. 뭐, 잘했네 음. 이런, 이런 인간 인간이에요. 근데 네. 질문을 받고서는 딱 떠올랐던 거는 기쁨의 두부 고 로케라고 하는 네. 시 있어요. 음. 그게 그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음. 이영만이라고 음. 하는 학생이 음. 있는데 그 학생이 그 그, 2월 19일이 생일이에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음. 위해서 작가들이 붙어가지고 생일시를 음. 이렇게 써줬어요. 그, 음. 그, 사람에 이제 이입해가지고 쓰는 그런 시였는데, 저도 그, 영만이라는 학생의 생일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어, 기록적인 의미로 되게 잘했다는 음. 생각이, 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음, 내가 작가로서 어떤 다른 방식의 뭔가 할수 있다면, 음. 이런 걸할수 있겠구나, 음. 라는 것? 그러니까, 음. 나에 대해서도 기록하지만, 음. 다른 타인, 혹은 어떤 국가적인 그런 그 사고, 혹은 네. 참사 방임, 참사, 음. 그런 데에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것도 내가 좀쓸수 있겠구나, 음. 그리고 써야 하겠구나, 라는 음. 음. 음. 생각이 들게끔 했던 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쁨의 두부 그로케라고 하는 작품이 네, 네. 네, 지금 다른데 막 시집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네. 든 음. 걱정 말고 다녀와라는 서문 네. 집에 네, 수록되어가 음, 있는데, 있는데 음. 네, 그 음. 시집이 딱 떠올랐어요. 마침 또 음. 영만이 이제 그 생일이 지금이기도 음. 했고 네. 음. 그리고 이제 월이기도 4월 하고 네. 이제 또월1 6일에 돌아오기도 음. 하고 음. 마침 저랑 이제 이 음, 음. 양경원 평론가랑 같이 304 낭독회라고 음. 그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억하기 음. 위해서 304번에 아, 네. 어, 매달 한 번씩 해가지고 <웃음> 네. 하자 이그 낭독회를 같이 꾸려가고 있거든요 음. 일군으로 근데 그게 마침 어 80번째 네, 어, 어, 이번 음. 달 80번째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 어쨌든 뭔가 좀 올한 달, 이번 한달4월 내내 좀 이렇게 우리 각자가 그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고 어떤 말을 이어나가자라는 음. 방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한달 음. 동안 낭독회 각자의 낭독회를 음. 아마 좀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글씨를 그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작가라는 존재가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다는 음. 인상도 남겨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어, 어떤 한계를 감당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한계를 감당하는 존재가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신가요? 음. 음. 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외로움? 음, 음. 이 가장 음. 크지 않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기엔 뭐 가장 쉽게. 우리가 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모두 음. 외롭죠. 외롭긴 음. 하지만 그 존재하는 그 외로운 존재를 적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외로움이 또 있잖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음. 글을 쓴다는 음. 것이 자기 일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기와 싸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저와 많이 싸우는 편이고 음. 어, 많이 좀 격투기 전쟁을 하는 편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어떤 음 그런 어떤 고독 음. 너는 너는 뭐니 <웃음> 너는 뭐니? <웃음> 나는 이런데, 너는, 너는 도대체 뭐니? 이렇게 묻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게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그, 그 너는 뭐, 너는 뭐니? 라는 걸 묻는 자체, 묻, 묻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고독이, 고독을 아무도 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큰 파도로 음. 저에게 좀 들이닥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그 외로움이 음. 있습니다. 왜? 네? 왜? 아, 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웃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외로워도, 아, 게, 어, 아, 외로워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그러냐?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웃음> 선생님 아, 얘기 는데 아, 네. 네. 그, 그, 응. 여기 보니까, 어,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영만 어머님도 물고기로 죽기 보러 오셨었대요. 아, 네. 와, 이렇게 또 연결되는. 아, <웃음> 그때, 아, 네. 그때 인사드렸던 분이구나. 아, <웃음> 네, 아, 네, 저도 인사드렸었거든요. 우리 네. 그, 음. 그, 고지영 PD님, 이게 저희 그 극장 연습이란 프로젝트의 네, 네. 세 번째가 네. 그, 그, 연극 연습의 세 번째 네. 프로젝트로 극장 연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음. 그세월호 어머님들에 음. 대한 아, 이야기였었다고 음. 해요. 그래서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인사드렸는데 (6만) 어머님이 신청한 영만이 어머님도 극 하시잖아요 네, 네, 네, 몇번 네. 보러 갔었는데 네. 그게 되게 또 감격에 감격이라 얘기하면 좀모호 하지만 어머님이 이제 그~ 제시에 보면 영만이 음, 트레이닝복 음, 좋아해가지고 음, 네, 네. 이제 어떤 연극 그~ 하시는데 음. 그~ 남성 였던거 같고 음.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음, 막 이렇게 음, 하는 음. 배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 그게 왠지 모르게 어머님이 아 영만이가 살지 못했던 어떤 삶을 대신 계속 어, 살아주고 네. 있구나 근데 네.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극에서는 음. 가능하게끔 음. 되어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네. 저런 방식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음. 그 연극을 계속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러면서 음. 버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음. 좀 들었었거든요. 음. 또 음. 마침 이런 걸 보러 오셨다면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뭔가 아, 그런데요, 진짜 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얘기들을 하는 음.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만나고 음. 네. 네. 만나게 되어 있는. 네, 네. 네. 아, 네. 네 사람. 근데 또 이렇게 음. 외롭다고 했지만 진짜 각자 혼자 있으니까 음. 외롭긴 한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도 연결돼서 보러 오셨대 음, 누구는 또 그거 읽었어. 네. 깜짝 놀랐어. 어, 어. 연락해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잘 네, 네, 네. 봤어. 뭐, 네. 뭐 이러면 네. 또 묘하게 혼자인 듯 하지만 음. 어딘가에 뭐 소속돼 연대되고 네. 있다는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음. 그럴 때 보면 또 그래 고통을 십시일나 나눠서 가고 있구나라는 <웃음> 생각이. 함께 이고지면서 어, 네. 음, 나 음. 그러면 네. 저희도 힘이 네. 나더라고요. 네. 나만 음. 이렇게 하는 건 음. 아니고. 나만 음. 마감에 늦는건 아니다. <웃음> 아, 네. 음질 갑자기 하면서 네. 많은 회원과막 이런 게. 맞아요. 우리가 다들 힘들고. 그렇죠. <웃음> 마감의 한계를 감당하면서 사는 존재일까요? 작가는? 아, 그럴 수도. 네네. <웃음> 어, 네. 아니, 댓글로도 어, 정우희 님이 인간이 내 삶의 종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작가님들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요, 네. 되게 멋, 아, 되게 모 모실 때 그렇게 말씀. 가끔마다 독자분들 그 리뷰에 네. 제가 이렇게 감탄이 돼가지고 이렇게 <웃음> 두 손을 <웃음> 모으고 맞아요, 맞아요. 읽, 읽게 맞아요.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웃음> 네. 네. 제이 시집에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그런 문장이 들어가요. 음. 왜 모든 타인의 말은 시적인 걸까? 음. 음. 오, 어, 네. 뭐 네. 뭐 그런 멘, 그 음. 문장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네. 그러네요. 깜짝 놀랄 때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 출퇴근 하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 음. 써요. 근데 요새는 근데 못 써요. 근데 옛날에는 음. 코로나가 아니 때는 마스크를 안 쓰니까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음. 통화도 하고. 음, 근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 어떻게 저런 시적인 말을 저렇게 출퇴근하는 길에 할수 있게 통화하면서 어, 이렇게 음. 해서 쓸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요새는 다 마스크 쓰고 침묵하고 있어서 음. 그걸 못 들어가지고 시를 음.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진짜 일상의 어떤 음. 말이라고 하는 게 음. 자, 잠깐 귀결해서 들어보고 있으면 네. 아 저건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고 신적기도 네. 하고 그렇게 음. 되더라고. 요 모두에겐 다 내면의 시인을 키우는 음. 네 존재들이네요. 우리 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어, 이쯤에서 두 번째 낭독을 좀 처음 아, 들어볼까요? 네네네네. 네 이번에는 김비 선생님 먼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네. 읽으실까요? 음. 저는 작년에 냈던 음. 네. 네. 에세이 제 집입니다. 네, 그렇죠? 제주 사는 우리 엄마 보키 씨라는 음. 책인데요. 저희 신랑이 드로잉 작가 음. <웃음> 감사합니다. 음. 드로잉 드로잉을 합니다. 팬 아, 드로잉을 음. 하는 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세권네권네네권째 4권? 냈던 책이고요 저희 엄마 보키 씨입니다 엄마가 음. 제주도에 음. 사시는데 음, 그 엄마와 신랑과 제가 (40여일간) 같이 음. 지낸 한달 살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키 음.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신문에도 적고 그랬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을 나가셔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 보키 씨와 그렇게 오래 같이 지낸 것은 정말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제 신랑하고 또 같이 있으니까 좀그 시간이 좀 남달랐고요 뭐 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웃음> 굉장히 특별하고 음.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 중에 음 그복키씨 마당에 있는 꽃, 꽃 정원 음. 얘기에 관한 한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당 속 당신의 마음 속꽃 구경입니다 언제부터 복희씨집 마당에 꽃이 그렇게 많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기에 그가 자리를 잡고 산지 22년. 짧지 않은 시간이니 알법도 한데 꽃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던 복희 씨는 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예쁜 곳에만 뿌리를 내리고 피는 것이 꽃이면 좋으련만 복잡하기만 한 인간생을 나무라듯 꽃은 아무 땅에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보면 피고 만다 중구난방으로 퍼진 것들을 캐다가 한쪽에 모았다로 정원이라도 만들면 좋으련만 복귀씨는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다 아무데서나 자라라 마음껏 날리고 멋대로 피어라 숨막히듯 짓눌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복귀씨는 일부러 더 늘어놓고 사는 곳을 늘어놓고 사는 곳을 더 엉망으로 팽개쳐둔다. 죽을 놈은 죽고 자랄 놈은 자라게 두면 되는 일.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때 물을 준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라와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어느 꽃이든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그냥 나라와 키를 키운 그 자리에서 자라게 내버려둔다. 이건 무슨 꽃이냐고 물으면 글쎄 뭐더라 머리를 극적이며 답하고 똑같은 꽃이 마당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피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따로 키우느냐 물으면 냅둬라 이미 피어버린걸 어쩌냐 그러고는 그만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다가 나도 그만둔다 깨알같이 적힌 이름도 어차피 인간이 만든 이름일 뿐 꽃들의 것은 아닐 테니 그저 예쁜 대로 보고 예쁜 대로 자라도록 물이나 주면 되는 일. 어쩌면 그것만이 인간에게 허락된 일. 겨울인지 봄인지 모를 바람은 오늘도 잔다. 바람을 피해 기울었던 꽃들, 그래도 온 힘을 다해 피어난다. 나란히 한쪽으로 기울어 예쁘게 핀다. <웃음>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너무 <웃음> 요즘 딱 어울리는 네. 아, 그런가요? 네. <웃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어제도 약간 작곡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 때 음. 천을 한 바퀴 빙놀랐어요 음. 음. 지금 벚꽃이 확 달려서 네. 때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꽃 보면서 와, 아, 꽃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네. <웃음> 떠올라 그냥 꽃 이름도 어차피 사람이 달아놓은 거니까 그걸 네. 알지 않아도 음. 된다고 입었던 가좀 음. 그게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 냅더라고. 알아서 아, 냅더라고. 이게 음. 음. 좀 복희 씨, 저희 엄마를 보면 참 뭐라고 럴까 제가 엄마랑 같이 산 시간이 굉장히 음. 짧기 때문에 음. 제가 엄마를 엄마로 바라보지 음.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한 여성으로서 음. 음. 엄마가 지나온 삶이 너무 분하고 너 음. 안타까울 때가 음. 많았어요. 음. 그래서 보키 씨라는 이름으로 굳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기록하는 이유는 음 지금 우리가 여성을 이, 이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음. 기존의 여성들은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의 문제는 음. 또 분명히 논의가 음.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보키 씨를 꼭. 기록하고 싶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희 씨 이야기를 많이 음. 적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책으로도 음. <웃음> 나오게됐습니다 음. 음. 음. 감사해요 들려주셔서 <웃음>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니다 <웃음> 만난 거 같아 복희 씨. 앞에서 음, 음, 음, 음. 만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질주 상시니까 우리 어, 나중에 한번 그그뵙시다 <웃음>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꼭 복기시원하게 <웃음> <웃음> 이 고맙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이거 안에 내지 좀 보여주세요. 아, 그꽃 그림 있는 게 네, 너무 예뻐서 아,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네 저희 그 신랑이 <웃음> 네 너무 네. 예쁘고 그 마당에 <웃음> 어, 있는 꽃을. 네. <웃음> 하나하나 그린 그렇죠. 겁니다. 네. 그냥 집에 한건툭냅토도 뭔가 음. 좀이 네. 맞아요, <웃음> 이게, 맞아요. 이딱 이게 네. 이걸 또 이렇게 아또파티네 아, 네. 제주바다 이게 제주바다를 경우네. 이게 갑하도 바다입니다. 아저아서도 네. 좋아요. 갑자기 책장 쌓데 갑하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표지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 그 보키 씨 아, 엄마 얼지 스마어와와니있다어머는이 책. 보셨을 겁니다. 것... 네. 뭐라고 어, 하세요? <웃음> 작가들 부모님들. <웃음> 네. 그전 안 보여 주려고 하잖아요. 아이 근데 저희 엄마는 그 중민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음. 네. 그리고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음. 얘기해 주실 분이 아니세요. 음. 제가 처음에 그 여성동의 장가 소리에 등단했을 때 음. 등단했을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음. 엄마 나상 어,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어 그러냐. 네. <웃음> 어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밋밋한 거예요. 응 어, 그래 음. 그렇구나. 그래 두는 거예요. 그랬어요 엄마 이거 상금 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 얼마인데? 그래서 뭐, 뭐 목소리가 떨리반 목소리가 떨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2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가 아이고 너 횡재했구나. 네. <웃음> 그 네. 횡재라는 말이 음. 정말 가슴에 굉장히 맞아. 크게 음. 남는 거예요. 음. 엄마에게는 이게 흥직다. 힘지구다. 희음 시인님이 함께 그 계시는데요. 희음 시인님이 나란히와 한쪽으로 기울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있는 게 너무 좋았다고 아, 말씀하시면서 아, 이,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무엇이든 나란할 수 있다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그리고 진짜. 뭔가 댓글들이 이 책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들 봐주시면서, 네, 김수현 님도, 어, 궁금해지는 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런 네, 보이고 계십니다. 성공. 네, 성공. 성공. 잘한다. 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서, 네, 김현 시인의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세 번째 시집이고요. 호시절이라고 하는, 네, 표지 보여드릴게요. 호시절이라고 하는 시집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건 정확히 딱그극 때문에 가지고 온 음, 음. 가지고 온 시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에이. 시이고요. 네,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을 놓고 마음을 정리한 후에 이불을 덮어주고 기다리는 것으로 인생은 정리되기도 합니다. 어제였던가요? 당신이 꿈나라에서 데리고 온 작은 개를 언덕도 없고 레몬나무도 없는 배 위에 올려두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바다가 넓어 건널 수 없어요. 배한 척을 주세요. 두 사람이 탈수 있는 배를 둘이 노저 갈게요. 내 사랑과 내가 작은 개가 뭘 안다고? 컹컹짖고 나는 물러나서 당신 맨발에 코를 문지르다가 어제였던가요?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어.말해주자 당신이 여느 때보다 더 크게 웃다가 그만 오줌을 쌌지요.그렇게 다시 당신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요. 바다에 간 적도 있잖아. 뽀송뽀송한 새 바지를 입고서 광어회를 먹으며 불꽃놀이를 보는데 너무 가까워서 순식간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산다는 건 당신이 말했지요. 계절은 한철, 밤은 길어지고 겨울 들판에 나가 수박을 구해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먹고 병이 나와서 남자와 남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름도 아닌데 불꽃놀이는 무슨 말하다가도 불꽃을 올려다보고 감탄하고 마는 짧은 시절 우리는 매운탕까지 다 먹고 일어나 숙박하러 가서 서로 등을 긁어준 후에 작은 개의 작은 삶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잖아 그런 사정도 있다고 어제였던가요 이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당신 머리맡에 과일 나무를 두었는데 당신이 슬픔의 꽈리 고추를 씹은 사람처럼 세상에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꽃말이 생각났지 뭐예요. 성실한 사랑 당신이 나에게 가장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성실했던 사람일까요? 당신이 성실한 사랑의 냄새를 맡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이 짧은 걸 하려고 사람은 오래도 사는구나. 과일 나무에 달린 과일을 죄에 따서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당신의 코를 깨물었고요. 당신은 냄새를 맡았을까요? 매운 걸잘못 먹는 당신에게 매운 걸 주었다가 울어버린 기억이 났습니다. 울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달려듭니다. 작은 개는 그런 걸 보나 보죠? 나는 다가가서 그런 걸 보고 있는 걸 보는 당신을 보고 손을 바로잡고 컹컹 지었죠 나는 작은 개랍니다. 꿈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를 기다렸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바다로 나아가는 사랑이 있네요. 짐이 가득하지만 그 사랑은 깊어요. 가라앉지 않아요. 나는 알수 있어요. 어제였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당신 배 위로 갔잖아요. 우리 노를 저어가요. 넓은 바다로 두려움 없는 곳으로.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이 극을 그딱 보고 나면 음. 그 유서에 이제 사랑하는 음. 사람을 네. 딱 떠올리면서 음. 쓰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떠올라가지고 두려움 음. 없는 사랑을 두려움 없는 삶을 같이 음. 음, 사는 뭐 이런 주인공들 나오는 시어가지고 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네, 멋집니다. 노를 저어 가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음. 그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호시절을 만들어가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네, 우리 지금 거의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웃음> 두시간이어죠 네. 엄청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네. 네. 네. 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쭉뭐 나는 작가입니다라는 음. 표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제 이후에 우리가 대화를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음. 연극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삶이 계속 될 테고 어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고 계속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에게 어 오늘 작가입니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지? <웃음> 어렵다. <웃음>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음. 아까 막 혼자 쓰는 작업이고 외롭다. 이런 음. 얘기도 했지만 아까 마감을 못 지키는 어떤 연대 같은 것도 있다고 <웃음> 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 글을 쓰는 게 되게 힘들고 어떤 고된 작업이기도 하지만 음. 또 그걸 다 같이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음. 생각하면 또한 번쯤은 포기하지 않고서 음. 쓸 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그거가 음. 여기 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글을 쓰더라도 같이 글을 미리 쓰고 있거나 음. 어, 또 나중에 글을 쓰면서도 음, 올 테니까 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외롭지 않게 글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 음. 해주고 싶어요. 저는. 네. 음. 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웃음> 저는 그 작가가 됐다는 말, 음. 내가 작가가 됐구나라는 걸 언제 느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사실 잘 모르겠고, 그, 그 시작점이나 그 끝점이 어디인지, 아직 정말 작가가 된 건지 사실 그것도 잘 음. 네, 확실치가 않는데, 작가가 돼, 너무 우리가 작가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나 작가로 사는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좀 많이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문장을 너무 잘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문장 안에 어떤 마음을 녹여낼 것인가를 녹여내 가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좀좀 좀 힘이 되시지 않을까? 음. 그러면 좀그 음, 쓰는 몸에 글을 쓰는 몸에 좀 살이 좀 붙고 근육이 붙고 음. 좀 따뜻한 피가 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음. 되면 좀. 지치지 않고 좀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음, 네. 맞아요. 뭐, 파이팅입니다 어, <웃음> 잘하자. 아, 잘하자. 아, 아, 네.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음. 되게 환멸을 느끼게 하는 음. 그런 일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문학장, 예술장 네. 안에서.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음. 되게 많고, 네. 뭐, 그러니까 또 그게 그런 노력이 어떤 그, 실천자, 뭐, 행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어, 음, 정말 두려움 없이, 네, 네. 시작했으니까 두려움 네. 없이 계속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디 가면 늘이 얘기 해가지고, 별명이 있는데, 네. 제별명 청약 요정이거든요. 아, <웃음> 아 네. 어디 강연만 가면 계속 청약 들라고 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음. 서울에서 어쨌든 예술하는 사람이, 음. 주거 안정을 좀 주거권을 누리면서 네. 사는 일이 진짜 음, 힘들어요. 음. 근데 그걸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줄 수 있는 게 청약 음. 같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해 음. 보니까 그래서 일은 젊은 젊은 나이에 좀 그렇고 아무튼 <웃음> 시작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런 청약도 붙고 이러면서 대비하는 <웃음> <웃음> <데뷔하는 웃음> 네, 것도 좋슷 네. 얘기. <웃음> 쓰는 삶에서 삶이란 말을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지금 작가인 나 자신한테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음. 지금 작가인 나 자신에게는. 음. <웃음> 아프지 말자. 음. 아, 네. 진짜 중요한 말이네요. 네, 아프지 맞아요. 말자. 음. 음. 허리 건강 챙기자, 이런 거. 네. 네. 김현 작가님은? 저, 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아프지 않고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약간 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문학이 음. 내 삶의 1순위는, 일순위가 아, 아닐 수도 있고,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음. 의문, 뭐 어떤 것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음. 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문학이, 음. 문학이 1순위가 아닐 수 있어, 김연아. 그러니까. 음. 음. 그게 아닌 다른 행복한 삶도 있단다. 그 음, 음, 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음. <웃음> 네. 우리 읽는 극장은 문학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웃음> 것인데 문학이 아니어서 된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웃음> <아니>, 가고 있는 <웃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아닌데 문학이, 문학도 중요하지만 <웃음> 네. <웃음> 네, 문학 그럼요. 때문에 괴롭고 음. 불행하다면 그건 버리는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문학을 빌미로 불행을 더 키우는 것은 맞아요. 사실 네, 의미가 없는 작업인 거죠 음, 음. 네. 네 오늘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웃음> 이런저런 별화별 얘기를 다한 <웃음> 것, 네, 같은데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인 음.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읽는 극장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소감도 들려주셔도 좋고 또 이제 올봄 여름 뭐 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이제 독자분들한테 네. 관객분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정말 귀한 자리 저희가 1회인 줄도 모르고 네. <웃음> 초대를 수락을 했는데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지금 한겨레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음. 음, 네, 달려라고싶어를 계속 연재를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산 지역의 그 책방밖에 음. 상주 작가가 돼서 거기서 그 부산 지역 주민분들과 음. 문학에 관한 이야기 또 퀴어에 관한 이야기 음. 나누는 시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와,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게 저희가 시작하기 음. 전에는 음. 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이런 걱정 되겠는데 음. 이맘때쯤 되면 드는 음. 생각은 아, 더 하고 싶어요. <웃음> <뭔가 좀 웃음> 어. 더, 아, 이제 슬슬 어, 이제 뭔가 올라온다는 <웃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기회가 되면 또 읽는 기 이런데 음. 어, 참여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낮이 변의 손자가 막 출간되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낭독해나 뭐더 라이브 방송 같은 거좀 하게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때. <웃음> 우리 <웃음> 네, 오늘 네. 네. 많이들 놀러 와 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쭉 이어서 아마 책 작업 계속 할것 같아요. 음. 그것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까 세월호 304 낭독회 음. 그 모두의 304 낭독회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인스타나 이렇게 검색 같은 거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해시태그로 뜰 거거든요. 그것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뭐 즐겁게 쓰고 하겠다라는 얘기이네요.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도 어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청약 네, 끝까지 힘내라 님이 청약. 림보 님도 청약 중요해요. 이런 말씀과 박대우 님이 언제 내가 이렇게 오아한 목소리들의 장에 있었나 싶게 일부러 지어내지 않은 기품을 흠뻑 느낀 자리였습니다. 네, 세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라고 아, 네, 소감을 남겨주셨네요. 네네. 네. 그,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읽는극장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매달 이제 마지막 목요일에, 네,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과에게 찾아갈 것 같아요. 어,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 만나 뵙고 있는데, 이후에 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뭐 직접 뵐수 있는 음. 날이 오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읽는 극장에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두모두 모두 네 지금 이 공간이 가능해질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여기서 음, 아, 애써주고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또 함께해서 좋았다라는 의미에서 잘했다라는 의미에서 <웃음> 박수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